밥에다가 두리안 썰어가지고 파는 것 같은데요. 두리안까지? 아, 이거, 이거, 이거 두리안 같은데요? 아, 밥에 두리안 같이 먹어요? 네. 아, 네. 한번 맛볼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시아 TV의 제이코입니다 아, 요즘 태국의 상황이 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어, 최근 며칠 동안 계속 확진자 수가 한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 주 월요일 정도였죠. 그때부터는 태국 전역에 발효가 됐던 주유 판매 금지 조치도 해제가 됐고 식당, 미용실, 뭐 시장들도 이제 영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 태국 국가 비자사태는 지금 발효 중에 있지만은 좋은 소식들,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어, 오랜만에 길거리 분위기를 좀 보러 좀 나갔다 오려고 해요. 노점상이나 이런 데문 열은 데 있으면은 어, 간식거리 좀 사오고요. 여기 집에서 그 시장까지는 태국의 대중교통사 중 하나인 성태우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방콕의 길거리 풍경 모습들 또 분위기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코리나시아 TV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방콕 인근 도르베 시장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시 것이 그 방콕의 교통수단인 썽태오. 송테오. 썽태오라고. 그 가까운 거리 그 먼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를 가는 경우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오토바이 택시의 납장이라고 오토바이 택시는 경우와 이제 이렇게 차에 어 이제 트럭에 이렇게 자석을 만들어서 이제 다니는 송태우가 있습니다. 이 송태우는 보통 한 사람당 근거리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타고 내릴 때 돈을 내는데 1인당 8바 정도 하더라. 8바8하시면 8밧. 360원 정도, 거래 관계 없이 360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 뜻대로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알아서 탔다고, 타고, 알아서 내려야 됩니다. 우리 이따 여기 시장에 들려서, 이제, 갈 때, 이 송태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라 그런 건지, 도로변에 나오니까, 좀 활기찬 모습을 보일 수가 있네요. 길거리 음식도 많이 팔고, 선셋철도 타면 자 앞에 보이시는 건 이제 네, 네. 네. 그림방 뭐죠 돼지 고기 튀김이네요. 이거 닭 튀김, 생선 튀김. 네, 하나에 놨습니다 28, 2 네. 9 같은데요. 하나 2맛 마스터는 많이 판매하네, 길거리에. 멤버들. 길거리 여기 보니까 고수나물. 탁지. 그리고 쌈차이도 고 호박. 호박잎도 있네. 그런데, 멤버들. 아, 여기는 이산 음식을 판매하는 를 곳이네요. 썸땀 판매하는 곳이네요. 썸땀 가격이 60바 정도 하네요. 60바. 이게 태국의 썸땀이라고 한국 김치 같은 거죠. 이산 지방의 음식. 그런데 이 썸땀 종리가 되게 많네 그리고 이 썸땀뿐만 아니라 썸땀에는 썸땀 쏨땀 타이그 다음에 어, 게가 들어간 썸땀국. 새우에 들어간 썸땀 콩, 그 썸땀 어, 타이라고 겉절이 같은 거예요. 중류별 다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다 거기에 이제 썸땀이라 뜻은 무슨 뜻이냐면 써 섞어서 짠 저렇게 아, 빠져 절구통에. 그래서 빻는걸 뭐, 송당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섞어서. 주재료는 이제 한국사람들 알고 있는 파파야. 이제 그 그린 파파야죠. 익지 않은 거. 그거를 각종 소스와 땅콩, 매운 고추를 넣어서 빻아서 만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치 종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아, 밥 위에다가 두리안 썰어가지고 파는 것같데요 두리안까지? 이거 이거 이거 두리안 같은 거요? 아 밥에 두리안 같이 먹어요? 네 아, 그러네 한번 맛볼래요? 아 제가 두리안을 딱 좋아하진 않았어요 뭐랄까 좀 그 색다른 그런 어떤 음식들은 없고 다 평양에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밖에 안파네요 여기 드레하니한 덩어리 있는데 이렇게 굵게 가지고 낱개로 판매를 하는게 있어요 가격이 이렇게 200바 아, 큰한 덩어리에 중간 사이즈 3덩어리인데 200바 2 0 0바이면 예, 8,000원이죠 예 우리나라 돈은 8 0 0 0원인다는거 예,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거는 우리나라 돈은 6,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 다 있고요 요 예. 파파야 같아 음. 이게 뭐슨 옐로우 파파야인가 아, 포도나코 아니 말라코 하시는가? 아, 삼스탑 아니 말라코 로시는 말라코. 아, 말라코 하시는가? 아, 아니 수글래요. 수글래요. 네수 아, 저거네요. 파파야. 말라코를 파파야가 얘기하는데 파파야가 맞아요. 어, 파파야 익은거 한에 30밭. 한 방울 30밭입니다. 예, 이제 판매하는 것은 이제 태국 복권, 복권 롯터리라인데 복권. 태국 복권이 있 복권. 오늘 온 김에 복권을 사 갈까? 네, 복권 사 가지고 좀 당첨되면 좋죠. 이싸3째제만 해요. 3 1 어, 동서 찍어 주시면 되라요 신의 째라 시네가 신의 째바이디어가0바이가 아, 1 바이. 1 바이 키트니네요3 바이 방니야. 네네 방니 2 바이. 아, เ 아, 가운데 9, 운데 9, 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 가운데 가 7, โอเคค่ะโ아เคโอเ 아, โอเคโอเคโอเคโอเอเคโอคโอเคโอเคโอเคโอเคโออเคโอเเคโอเคโอเคโอเคโอเอเคโอเคโเคโอโอเเคเเอออเอเอ 연기돼가지고 16일 날로 다시 발표하는 한다네요. 일단 세장사야요 예, 240만. 예, 일단은 복권을 샀고 이게 당첨되면 약 어, 1등 되면 600만 마트 우와, 세금 아, 2, 3, 아직 안 떼고 어, 약 2억 4천 정도 되는 거죠 우와. 대략 2억 3천에서 4천 정도. 당첨되면 좋겠다. 아 제발. <목소리> 자 우리 여러분 제발 당첨되길 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쏘겠습니다 완전히 대박으로 쏘겠습니다 <웃음> 와 근데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 오늘 상당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좀 평소보다 사람들도 많이 나왔고 살기찬 네, 네. 네, 네, 그런 분위기예요 오늘 네. 그래요 여기 무슨 그 제안 사람 네. 그 밖에 못나오게 제안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오히려. 어, 지난번에 송크란때 촬영하러 갔던 시암이나 물핀이 어, 갔을 때보다 오늘이 사람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되게 활기차 보이고요 예. 네 맞아요 비상사태 소유입니다. 비상사태의 느낌이 전혀 들질 않아요 평상? 예. 해제된건 아니겠죠? 예, 평상시 그 평상시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 기다렸다가 송태우 타고 가시죠 예. 자 우리 지금 송태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왔네요. 네. 자, 뛰어 가시죠. 이거 타고 갑시다. 빨리 앉아, 빨리, 빨리 앉아, 빨리. 여기는 잽싸게 앉지 않으면 바로 출발하기 때문에, 위험해. 야, 평일과 똑같네, 아, 그 그때 <웃음> 같아요, 차도. 저는 취향과에서 썼던 그 느낌이에요, 완전. 그런 것같요 색깔을 그러게 네. 저 땜빵질한거 아래덮 덧붙여 놓은거 저아래덮 덧붙여 놓은거는 설마 사회적 거리두기로 저렇게 뛰어 앉으라고 한건 아니겠죠? 아, 그럴 가능성은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구멍이 나서 찢어져가지고 덧붙인것 같아요 아 네, 자꾸 덧붙이다 그 말에 자꾸 일본말 나와 땜빵하다 뭐 그래 일본말이 왜 나오지? 아. 자 이제 네, 출발하고 갑니다 지금 제... 저기 바로 3년 차죠. 네, 뚝뚝이. 어, 오토바이 오고 뚝뚝이. 오토바이 택시 가고 있고. 뚝뚝이. 오토바이 대시 같이 가네요. 그래, 여기도 그래 오토바이가 있네요. 네, 뚝뚝. 아, 웬만한 반복에 있는 대중교통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대중교통 한 마리 다 지나가네. 하나는 하나. 납장. 하, 택시. 하나는 또 그래 오토바이. 하나는 그래 오토바이 택시. 하나는 일반 어, 어, 미터 택시. 네, 2, 2, 아까 뒤에 송태우가 또있었아 송태우, 우리 송태우 타고 가죠.